아무데도 못가 넌갈수 없어 <웃음> 아, <웃음> 여러분 우리 꽁자 발톱도 어 고마워 발톱을 또꽉 받아야 되는데 일단은 꽁자 못나가면 문을 닫고 일단은 나도 무장 좀 하고 뿡뿡야꽁야 꽁치야 야 도망 좀 어, 사투야 거기서 죽여만 하지 말고 같이 꽁치서 봐꽁야 그래서 그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깡치야, 괜찮아 제발 네 마음을 진정시켜봐 봉지야봉지야네 마음을 한 번만 진정시켜 봐볼래? 엄마 엄마 엄마 엄마한테 손을 한 번만 맡겨봐 이게 무슨 일이야 이렇게 막히길어 어, 엄마 미안해 엄마 미안해 엄마가 미안해 어 꼭지야 아 괜찮아 그 한텐 익숙해 지방견 발톱 감는 거 어렵지 않아요 일단 발로 움직임을 좀포박을 해줍니다 아이고 이렇게 움직이네요 아이고 그러면 엄청 잘움직이니다 어? 해서 이겨요. 다음에 나는... <목소리> 오늘 다시 말을 좀나와어 왜? 야, 나도 니네 발톱 깎기 싫어. 나도 너무 너무 귀찮아. 와, 근데 솔직해서 말이야. 살아가면서 하기 싫은 일도 해야 된단 말이야. 너도 하기 싫지만 해야 되는 일인 거고 이게 나도 이게 하기 싫지만 해야 되는 일인 거야. 응? 야, 마 들어. 드 한번 해. 말을 해 보자. 어? 엄마가 이게 엄마 좋다고 하는 일이야? 어? 너 좋다고 해 주는 거지. 어. 너 어디 가서 관절 다치지 말라고 발톱 깎아 주는 거잖아. 근데. <웃음> <웃음> <웃음> 그러니까 그래도 이렇게 잘라주는 거지, 어? 엄마, 엄마가 너한테 화를 못 내서 못 내는 안 내는 거 같아? 어? 엄마도 화다낼수 있는데 너가 엄마 아들이니까 엄마가 그러러니 하고는 어? 못된 짓 해도 그러니 하고 나한테 익숙해. 어좀 많은 거지. 너도 그러네. 엄마한테 그렇게 으르렁대면서, 어? 그거는 집에 도둑이 들었을 때나 그럴 때 도둑 같아 하는 거지. 맞아 아니야. 응? 응? 타토야. 방금 엄마가 어, 형지랑 힘들어하는 거못 봤어? 어? 그래, 타토야, 네가 형인데 형처럼 굴어야지. 송째도 형아보고 따라하지 맞아 아니야 아유 타투야 응? 어? 아 싫어 하지마 그래도 해야해 아니야 아니야 아우 떨어뜨렸잖아 너 때문에 진짜 나는 아들은 못 키우겠다 Bum bum bum bum